좋아요, 아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정말 참 마음이 아팠던 사례 얘기를 할까요? 음. 아 저는 참 28일까 젊은 아가씨인데 음. 얼굴은 완전 더 동안이어가지고 음. 한 22살, 3살밖에 안 보여요 음. 근데 국왕이 아 이가 어떻게 그렇게 어,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적에 비염이 워낙 심했어요 음. 근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아멋 챙겼구나 챙겨가지고 음. 입으로만 숨을 쉬었어요 음. 평생을 음.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아... 위, 위, 위 턱이 어. 성장을 못하고 완전히 동가락 하나 들어와요 하나, 들어가요, 하나. 아오.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제 위치를 못 잡고, 음. 이렇게 삐뚤삐뚤. 아, 그렇게 됐구나. 그래서 요놈이 뒤 안쪽 라인 들어가 있어. 음. 그러다 보니까 혀는 밑으로 쳐져 있죠. 음. 아래는 이렇게 넓어. 보통은 위에가 아래를 이렇게 덥, 싸고 있잖아요. 없듯이. 내 음. 반대에요. 아래가 위에. 그러니까 참. 어릴 적에 성장기 때이 비염으로 인해서 코흡을 못해서 생긴 이 심각성이 위에는 교정도 못해요. 음. 뼈를 다 늘려야 되는데 나이가 이미 참 마음이 아팠어요. 언니가 그 음. 동생이 자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데리고 온 거니죠? 녹음만 해서 들어본다. 그러니까 정말 애처럼 게숨을 쉬는. 거야. 아이고. 아우 모습. 진짜 안 죽을 만큼만 쉬죠. 음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밥 먹을 때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은 새끼 음. 너는 어떻게? 진짜 네가 안 죽을 만큼만 먹는다라고 하는 음. 말을 있었잖아요. 음. 제가 그랬어, 제가. <웃음> 제가 그랬어. 음. <웃음> 근데 진짜 안 죽을 만큼만 먹을 쉬. 아유. 그리고 수민 이거다가 숨을 안 쉬어 이제 또 그러다가 눈에서 깨. 응그리고하참또 <웃음> 음, 음. 잠을 깨서 이제 앉어있대. 응. 음. 그러다가 그냥 누워. 아이고. 밤마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하는데 뭔가 응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거는 밤마다 고통이에요, 고통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. 밤마다 고문을 당하. 응. 근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. 일단 차에 유튜브 보고 또한 어니가 응. 손잡고 유튜브 응. 보아가지고 응. 했는데 이게 참 저도 이 워낙 케이스가 이게 어렵거든요. 만약에 이게 4세대가 아니고 음. 3세대였다면 음. 얘는 만들면 구강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음. 오히려 음. 이 공간을 더 음. 막아버리는 현상이 그랬겠네요. 어, 진짜. 네. 그래서 지금 온게다행이죠요 그러니까. 왜그 전에 왔으면 못했을 텐데. 했어도 효과가 좀덜했 그렇겠죠. 그랬겠죠. 그런데 어. 다행히 음. 잘 맞더라고요. 아유, 다행이 각종 내신. 아, 음, 되셨구나. 아, 그래서 워낙 애가 약하고 잠동자는 면역력 떨어지고 음. 어릴 때부터 그래서 키도 안 자랐고 음, 조그맣더라고. 어, 어. 언니는 네. 큰데. 그러다가 음. 또 직장생활에서 또 사실 직장이 좀, 좀 센데는 음. 약한 사람도 되게 구박도 많이 하고 그래요. 무시하고. 하고. 그래서 애가 또 그런 또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, 그랬구나. 얘기를 이제 저, 들어때는데막 너무 불발 아유, 얼마나 어속상했을그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니까. 어.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오지 음. 얼마나 네가 힘들었겠니. 이렇게 그러게. 잠을 잘 자는 도가 이렇게 힘들게 자는 거를 아무도 음. 몰랐지. 아무도 모르지.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음. 주셨네. 음. 음.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 이제 워낙 이빨이 못 나서니까 음.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 교정하러 몇 군데 갔는데 다이파을 빼고 교정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. 아. 응. 안 그래도 지금 구강 작은데 이빨을 뽑으면 치열은 바로 잡을지 몰라도 음. 숨 쉬는 걸 어떻게 할 건데? 이뻐지려고 목숨을 버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타협하는 말을 했죠. 그래서 음. 지금 어차피 이거는 쓸모 없는 치아니까 음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를 할지 음. 기능적인 전혀 문제가 음. 기능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. 음. 이 안에도 원래 이게 이빨이 하나 툭 튀어나왔거든요. 어... 그것도 이제 뽑은 거예요. 어. 또 하나 빼고 음. 하면 이제 공간이 생기면 치아들은 또 공간을 메꾸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교정이 되는 시계를을 한번 보자. 음. 어쨌건 이 어금니 쪽은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음. 움직여도 앞에 음. 것만 아, 움직일 거다. 그러면 음. 지금보다 비틀비틀한게 훨씬 음. 펴질 것이다. 음. 그리고 공간이 생기면 입술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음. 이 이렇게 뻗어 나와서도 이게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음. 받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음. 이거를 빼면 음. 입술에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요. 아 그렇구나. 응. 그래서 옛날에 입 이렇게 손가락 빨아가지고 와나 음. 아, 음. 이런 음. 이런 고생 있는 사람 보니까 그거를 입술 이렇게 이 훈련을 하면 어. 이렇게 그이 종이를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입을 담은 입이 안 담은 지니까 애들이 음. 이렇게 하는 거고. 그걸 입술을 담으려면, 이렇게 음. 들어가요. 음. 공간만 있으면. 그렇구나. 어, 그리고 혀로, 어, 이렇게, 혀가 이렇게, 그러니까 그 상악이 이렇게 좁아져 있잖아요. 네. 어, 그, 이렇게 해가지고, 음. 그러면은, 껌을, 그러니까 교정장치를 해서 막 벌리고 뼈를 벌려가려면 아프니까, 음. 어, 성장기 때는 껌을 입천장에 넣고 계속 혀로 피 이렇게, 이렇게 혀로, 혀로 아우! 이렇게 피면 이게 펴져요. 구강이, 그러니까, 아 혀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그러니까 혀가 구강을 만들어버리는 거고. 아, 그. 도저히 그게 안 되면, 이제, 이제 이빨자국 막확 찍혀있고. 그런 사람들은 뒤로 더 많이, 잘 때는 이제 넘어가버려 혀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럼요. 혀 함부로 크게 만들요 네네, 알겠습니다. 어쨌건이 친구는 음. 이제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, 계속. 네네, 알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